은하고 집에 왔어요. 코로나 3차 접종을 한지 오늘로 딱 일주일째인데 몸이 그동안 너무너무너무 너무, 너무 안 좋았어요. 처음에는 쥐어 짜듯이 심장이 아팠는데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쿡쿡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가슴이 계속 두근거려가지고 좀 많이 예민한 상태고 평소보다 호흡이 좀 많이 딸리는 계속 아프면은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열흘 동안 빨래를 못 했거든요. AS도 신청을 못 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드디어, 밀림, 빨래를 <웃음> 하려고 아, 열흘 동안 쓴 소금 <웃음> 잘 말려놓은 <말로도 웃음> 소금들이고요 진짜. 계속 에러 코드가 떠가지고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배수 필터가 더러울 때 뜨는 코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한데도 계속 물이 안 빠지는 거예요. 기사님이 오셔서 이제 가주셨는데 큰 고장은 아니고 다행히 배선 하나가 끊겨서 배수가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선 연결하고 출장비만 받고 가주셨어요. 주인님한테. 요래요래 유래 해서 고쳤다 연락 드리려고 공수증도 받아왔습니다. 소속사 통해서 받은 브랜드 선물입니다. 제가 소속사에 이제 들어가고 나서 소속사에서 이렇게 브랜드 선물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이번 달에 선물이 이만큼. 도착해가지고 하나씩 <웃음> 뜯어보는 중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따뜻한 연말입니다 정말 마저 뜯고 카메라 다시 켤게요 보내주신 선물 언박싱을 마쳤고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몇개 있어가지고 그거는 쓰고 박스 버릴 거 버리고 보내주신 선물들은잘 정리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t h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연습생 생활을 붙을 거야. 이제라면 떨어질걸? 어떻게? 음, 일단은 만약에 말이야 <웃음> 너가 금지하라고 했지? 어. 마지막 안 헤어져 마지막. 그런 표정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짠 짜잔 새 스타우브 를 샀습니다 스타우 스우 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새로 구입한 스타우브 냄비입니다 이거를 거의 한두 달? 세달 정도 방치해놓고 응. 지금 뜯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오래전에 구입한 냄비라서 저확하게 기억이 안 나고 스타브 냄비라고만 적혀있고 라이스볼? 아사이볼?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커다란 거 하나 있고 좀 극단적으로 작은 베이비 웍이 하나 있어가지고 두 개를 다 써본 결과 저 같은 1인 가구에는 요런 작은 게더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걸로 하나를 더 드렸고요. 까리한 까만색으로 구입했습니다. 냄비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손목이 나갈 것 같더라고요. 혼자 사는 냄비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큰 거보다 작은 게 훨씬 낫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렇게 대조를 해본 결과 아시아볼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만해. 그만해. 멤버 <feelings> <jamais> 진짜 장난 아니구나. 머리가 완전 엉켰어요. 침몰이 하고 한달반 만에 놀러 가는 날입니다. 저희가 개를 하는데 저까지 해서 4명이 거든요 4명이서 숙박할 수 있는 호텔이 많이 없어가지고 파크하얏트에 가게 됐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하얏트에서 옥카스 했는데 올해 또 가요. 총 이렇게 모이면 안 돼. 관리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겉 털러 갑니다. 이번에 프리메라에서 선물받은 프리메라 알파인베리 워터리 크림이고요. 선크림 대신 구달 청귤 비타 씨 잡티 톤업 크림 발라줄게요. 눈치가 진짜 빨라가지고 제가 화장만 하면 은 밖에 나가는 걸 알아가지고 엄청 낑킨거려거든요제 남친이 소름이 되게 잘 봐줘가지고 남친한테 맡기고 둘이 되게 또잘 맞아요. 소름이가 저보다 제 남친에도 좋아해가지고 좀 섭섭하긴 한데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쿠션 올류 진저 컬러고요. 이 쿠션 컬러가 제 피부에 진짜 찰떡이에요. 그냥 진짜 무슨 맞춤 제작한 쿠션처럼 제 피부 컬러에 진짜 딱 맞아가지고, 제 입으로 말하기 참 그렇지만, 깐달걀처럼 피부가 표현이 돼가지고. 그리고 롬앤 베러 댄 아이즈. 브러쉬는 필리밀리 거예요. 올리브영에서 저렴하게 팔길래 사봤어요. 원래는 눈화장 음영만 넣는 편인데, 오늘은 특별히 반짝이도 바를 겁니다. 이거는 3CE 트리플 섀도우고요. 유통기한이 제주 그..게.. 저가 브로우 펜슬은 베네피트 거만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베네피트에서 보내주신 거예요. 완전 신기했어요. 어떻게 알고 보내주셨지? 눈에 반짝이를 엄청 발랐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네요. 고구다 화장은 끝났고 노답이 머리를 할 차례거든요. 머래가왜 노답이냐면 제가 고데기를 못하기 때문에 <웃음> 쫙쫙 펴는 게 관건인데 제가 그걸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 껐다가 풀면 고데기한 것처럼 일부러 만 것처럼 꼽실꼽실해지더라고요. 앞머리 고데기 부탁해요. 긴 생머리에 풀뱅의 로망이 있어가지고 붙임머리 하면서 앞머리 숱을 많이 내가지고 풀뱅을 해봤는데 저한테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로망을 한번 잃어봤으니까 다시 기울려고 <웃음> 배고파. 저는 다슈 데일리 웨트 컬 크림이고요. 올리브영에서 구입했어요. 요새 좀 떡진 앞머리 스타일링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봤는데, 똥손은 뭘 해도 안 돼. 성년이요. 면이소이 있다고. 마 <웃음> <웃음> <미는> 거. 미거 아니야? 뭐 <웃음> <밀어봐봐. 웃음> <놀람> 근데 조금 어, 어. 더 자르면 더 자연스럽게 그 원래 여기까지 왔다구 네모에게제발겠다 <놀람> 채소리가 있나? 이게 다 똑같이 생겼나 오레탄 줄이 아니야 조금씩 디테일이 달라지 <놀람> 난 남은 거 할래? 이런 아.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야, 이거 세기만 아이가 우리 한 명이 없어서 열이 안 되는데? 와 노제 셔츠 아끝나 like? 있는데. 이거는 가 아니야? 큰잠시그거 길이가 이게 답이다. 길이가 길이가 이렇게 짧은 거. 노자라도 뭐아에살았어이 스이 하고 끝났나 봐그리고 어. 오늘 저녁에 트랩이 어디 있어? 나 여기 어. 어찌나 당황스럽던지 다 같이 해가지고 뭘 하나 봐 노래를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싹들이 같이? 예수했어, 얼굴이 그러니까 트임을 쳤었는데 중2 때 중2 <웃음> 15년 전이가 <웃음> 우리 다 같이 썼는데 우리 반 애들 다 그냥 케이크랑 살 그래 살 그래 그게 그래, 더 낫지 않겠나 근데 그래, 지금 배고프다 <웃음> 이거는 너무 너무야 <웃음> 식사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그냥 돗대기로 <웃음> 근데 이 생각보다 양이 적네그러게 <웃음> 미카노야? 갈래가는데 <웃음> 미카노인데 오늘 둘 싱글 잘한 날이야둘 싱글 지도구나 아무도 <웃음> 스토리 안 하네 아토아 어, 아이에왜 이렇게 난리데 약간 해폰달 느낌. 이상. 아니 이상. 정조의. 아정원이완 이거 다 섞으면 어떡하는데 <웃음> 파스타가 있나? 그러니까 너네 예능이 보고 싶은 거지. 전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 생각 없이 아까 그 이름 뭐고? 엄마는 아이돌 <웃음> <웃음> 우리가 깔깔거리고 그래서 욕할 수 있는 거 <웃음> 같이 욕할 수 있는 게 좋겠다 왜 이렇게 다들 욕해? 욕을... 영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와. 웃음> 그거 왔나 시모만 먼저 보내준 거엔짠는 4개 있어 저는 2개 밖에 이거 중국 드라마 아니야? <웃음> 아니 <웃음> 빡빡이 뭐야? 와인잔도 시켜야 되된나 아, 우리 빡대거리같이 했네 근데 아, 왜 와인젠 시키면 되냐? 아 근데 좀거미안다 이제 내가 시킬게 내가 나갈게 아니 근데 우리가 이 얼마 주고 싶을야 이거 했지? 1박 65만원 야더 시켜 기나아 어? 스카이어볼래 어, 어, 어! 레귤러 비자 진짜 오랜만에 나 라지 만져지 콩라 연고 넣어야 우리 아직 감이 너무 예쁘지, 나 지금 제로를 잘 샀지 않 부산에들 많이 <웃음> 나왔더라 껴야되나? 수지 <웃음> 좀 피워 줄겠어구매랑 하면 되나? 이렇게? <웃음> 이렇게. 아 진짜 이상한게 나온다 <웃음> 이렇게? 어어 <웃음> 하나 아 좀, 하나 <웃음> 하나 둘셋야 이렇게 해서? 어어어. 하나 둘셋 하면 이렇게? 어어어 <웃음> 이렇 하나 둘셋 자기가 여자를 못 만나니까. 그런데 누구라 했었는데 나는 되게 야 우는 거 없어. 야너 언제 이런 광고를 찍었냐? 맛있다 맛이 없어? 먹어봐